오늘 선글라스 플렉 됐습니다. 오. 초코파이를 목에 달고 다니시네. 여기 은평구 사는 김검 뭐라고 합니다. 착히스 맞죠? 아 맞아요. 어, 대박. 그럼 오늘 착장을 내가 한마디로 좀 표현해 본다면. 네. <웃음> 아. 네. 네. 좋습니다. 예. 네. 하이, 지통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머리 힘을 주고 나왔죠? 오늘 착장 짧게 보여 드릴까요? 상의는 윈도라는 브랜드에서 증정해주신 셔츠 제품인데 링클 가공이 돼있어가지고 너무 또 촌스럽지 않게 체크 패턴이지만 젊은 감성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셔츠입니다. 그리고 가방은 라프시모스 이스트팩 이 가방 제가 자주 메고 다니죠? 요거 흰색 골이 달려있는 이 가방이랑 목걸이는 라돈인데 여기 셔츠가 카라가 여기서 끝나가지고 라돈을 좀 올려서 거꾸로 맸어요 이렇게 개목걸이처럼 허전하지 않게 포인트 줬고 바지는 아오레가시의 슬랙스 그리고 신발은 우포스 여름이니까 이렇게 편하게 입어봤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여름에는 이렇게 그냥 바지랑 신발은 좀 시원하게 신고 위에를 좀 포인트 주고 포인트 줄때 저는 한 곳에 좀 몰아서 포인트를 주는 편이에요 여자친구랑 용산 아모레퍼시픽에 전시회를 하는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잠깐 봤는데 막 40억짜리 작품, 뭐 20억짜리 작품 이렇게 온데가지고 오늘 좀 전시회 가는데 좀 그래도 감성적이게 입고 가면 사진도 예쁘게 찍힐까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입어봤어요. 그 티셔츠는 그때 제가 소개했었죠 아오레가시 나비 티셔츠. 이거 69,000원에 사가지고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따라 사신 분들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거 바지는 쿠어라는 브랜드의 바지인데 페이트 하고, 하고 디테일처럼 생긴 가짜 포켓이 들어가 있고 실루엣도 되게 예쁜 바지가 또 이렇게 워싱이 돼 있어가지고 이끗디끗한 그런 원단감이고 이게 다 실루엣이 잡혀있는 거예요 이런 게 되게 이쁘죠 지금은 아마 안 파는 걸로 아는데 국내 브랜드도 나쁘지 않다 신발은 제가 좋아하는 아오레가시의 면뮬 제품 또 이게 여름이다 보니까 이렇게 부츠를 신는 것보다는 부츠같이 생긴 뮬 신어주면 땀 이렇게 빼기도 좋고 버클 뭐 포인트도 네. 되고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를 준게이 아오레가시 라돈 이거를 목에다가 안 걸고 앞에 고리에다가 하나 걸고 뭐 옆에 딱 걸고 이렇게 쭉쭉 늘어진 근데 이또 색깔도 여기 딱잘 맞더라고요 티셔츠랑 똑같죠 거의 목에 꼭안 걸더라도 이게 악세 포인트로 멜 수도 있다 그리고 머리는 좀 오늘은 나름 감성적이게 코디를 해가지고 좀 젖은 느낌? 젖은 느낌 보이죠 촉촉하게 똑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어, 조명 가까이 가면 촉촉하게 그렇게 돼있는 머리다 그리고 오늘 향수는 제가 좋아하는 르라보 상탈 뿌리고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쁘지? 오늘 압구정 로제오 도산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유튜버두분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맛있는 것도 먹고 사람 구경도 하고 옷 구경도 하고 일상을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땀 봐. 응? <목소리도> 네? 나 가기 입은 줄 알았는데 이거 더 가한 사람들이 있어. <웃음> 여기 여기가요? <웃음> 이거 가한 줄 알았는데. 더... <웃음> 여기 막 냄새를 <멘사를> 드러내고. Nice o n 소제템버린지이 아, 향의 주인공이잖아요. 어? <목소리> 향 <향이> 이렇다고? <목소리> 그냥 그냥 소독제인가저 비싸서 그냥 채운 것 같은데? <웃음> 아 향이 너무 편의점 편의점 향인데? 내가 쓰는 게 이거 같은데? 그렇네요. 탐부. 이런 것도 이쁜 것 같아요. 룸디 그쵸, 베이지 탕도 있다. 대탕 <웃음> <배탄>. 오늘 코디랑 <웃음> 살도 있요정 <때. 웃음> <좀> 웃기다. 이거 이건 곡식 탄도. 아니요, <웃음> <웃음> 근데 이런 것도 이런 맛이 있습니다. 마스크 쓰니까 감을 못 잡겠다. 그쵸? 렇옷좀 <웃음> <웃음> <웃음> 보다가. 음. 네, 원래 드세요, 고프님. 아, 저 술은 안 먹긴 하는데. 음. 사이다로 술 텐션 가능합니다. 아, 좋습니다. 그렇게, 네,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있으요다 어, 맛있다. 저도 네. 못 나왔어요. 로 간단하게 그쵸. 음. 일, 아, 유쩌토구나. 말 잘해버리면은 딴 사람이 소어 그렇긴 한데, 그쵸, 그쵸. 오우. 오 인생도 있었던데 혼자요? 응. 지방이 맛있는 지방. 아 따로 옷 나르고 오면은 아, 이렇게 술을 좋아한다고. 음식이요? 응. 있다 보니까. 레디전에 응. <웃음> 누구시죠? 아 영상이요? 와.. 뭐 한, 젠틀맨이신가요? 네 몬스터이신가요? <웃음> 오늘 선글라스 플렉스 입니다오 초코파이를 목에 달고 다니시네 이거는 에어패백스 이거 가격이 가40 얼마? 50이요 그리고 이거는 이스트템 This is t h 그리고 바지는 이슬로우 오. 이슬로우 코밀 와이드 드님 이거 습니다 코밀데님이에요. 아, 콧밀 네, 콧밀원아니라 되게 탄탄합니다. 신발은 어, 반스 컴피쿠시. 어 되게 편해 보인다. 네, 이게, 이게 말랑말랑한데 굽도 있어요. 반스에서 음. 갑자기 보내주셨어요. 셀럽이시네 다음. 와. 어, 어디사는 누구시죠? 저는 저기 은평구사는 김거모라고 합니다. 아, 어, 네. 네. 목걸이가 되게 특이해요. 요거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 암시안. 마리아노거든요. 브로크나트. 나시는 브랜드 제품인가요? 요거는 이제 에쿠르 아울렛에서 구매한 노네이티브 제품인데 아 요즘에 또 약간 중성적인 스타일링이 주목 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저도 노출을 좀 가감하게 해봤고 여성분들이 머리 먹는 스크런치와 오가닉 링동네에서 아 구매한 카모플라주 카고팬츠 아 브랜드 제품 같다. 그리고 자크미스의 하이킹 부츠 자크미스, 아 자크미스 맞죠? 아, 맞아요. 아 대박. 설명을 해주시니까 네. 숨은 디테일이 많네. 그쵸. 채널 주인장 신동영입니다 어, 네. 오늘 어떤 착장이죠? <웃음> 아이템 하나씩 소개해 주신다면? 아, 선글라스는 젠틀몬스터 탐부 제품이고요 네. 티셔츠는 스투시 리고렌스 콜라보 제품 아 뒤에 또 이렇게 리고렌스라고 써져 있어요 리그 전용 폰트로 이 가방 라푸시몬스 이스티페 네. 바지는 이번에 산 이의 하우고트입니다 신발. 그리고 신발은? 신발은 그냥 대국민 신발 어, 오포스 오포스인데 네. 장다 날라 가는 보스. 그럼 오늘 착 장을 내가 한 마디로 좀 표현해 본다면. 어디다? 예. 네. <웃음> 아하. <웃음> 아, <웃음> 어. 오 와, 좋습니다.